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번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말고 뭔가 새로운 곳을 발견했죠 어디였더라 그래요 이, 이거입니다 이거 이것만 있으면 푸드트럭을 바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지금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푸드 트럭 말고 또 재활용 뭐였지 플라스틱 재활용소라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도서관을 방문하면 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먹는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해봅시다. 여기 있죠. 자 가져올게요. 제가 이미 명령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고기간 네 군데 다 있네요. 보기 좋죠. 자, 고기는 다 챙깁시다. 이쪽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요. 가운데도 있었는데, 어디지? 음, 여깄네요. 여기 자, 여기도 마커 표시하고, 맞나? 오케이. 자, 마지막. 위에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솔직히 여기는 연구 포인트하고 고기만 먹으러, 그, 먹으려고 온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건 솔직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 어느새. 자, 27포인트가 됐죠. 바로 시작합시다. 자, 푸드트럭. 보기 좋죠? 이 다만 해금시킨 데 4분 10초가 걸리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자, 담당자 누구지? 이 아이네요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자네가 하면 안되고 얘가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지시를 내릴게요 그래서 한번 딱 이거 빨리 해야되는데 우리 먹는거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러면 우선순위 좀 바꿀게요 자, 운반은 두 번째로 하고, 1순위를 연구로 하자. 아, 이제 시작했네요. 이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건 없애도 될것 같아요. 이두 개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후드트럭을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세모이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기다려야 되고요. 자, 세모이 만들, 어디 갔니? 세모이는 좀 얻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하는 게좀 빠르죠? 좋네요. 이것만 얻고, 어디 갔지? 여기 포인트 얻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 저기 여기 고철이두 개씩이나 있네요 좋네요 이거 먹고 내려온 다음에 커다란 섬 여기엔 뭐가 있을까 뭐 솔직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내려옵시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됐구나 여기 있는 거 없앨게요 해체하고 여기 있는 것도 해체할게요 여기는 물건 나르는 곳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여기를 옮기던가 할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와 플라스틱 너무 많아요 갈아 넣읍시다 갈아 넣어야 돼자이 와중에 푸드트럭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하고 여기서 취소할게요. 그 다음에 해체 준비를 할게요. 여기 해체합시다. 좋아 빨리 빨리 치웁시다. 이것도 해체할게요. 그거 먹을 거 가져가시고. 이거 먹을 거 가져가야지. 그래. 해치합시다. 이렇게 놓고 푸드트럭으로 바꿀게요. 기대가 되죠? 아니면 다음번엔 집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아, 집은 나중에 읍시다 집이 급한 건 아니니까 됐어요. 이것도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정어리 좀 만들고요. 여기도 좀 비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언제쯤 비워질까.. 머리가 아프긴 한데.. 얘 해치 담당자들 다 어디갔니 이거? 이점을 해체하기 전까지는 안되는구나 일단은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뭘 짓기로 했더라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일단 최대한 아 이렇게 지을 수 있네요 여기 옆에다가도 하나 지을게요 됐죠? 일단 여기다 짓고 얘들 자리 옮길게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 위치에 옮길게요 자, 해체하고 이것도 해체합시다 얘 이거 언제 해체하니? 우리 푸드트럭 만들어야 돼? 일단 미역은 많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고기만 잘 챙기면 될것 같아요 고기 몇개 있니? 하나 둘셋세개 정도 남았죠? 난별 문제 없네 야 고추를 하나 좀 가져가면 되는데 어디 갔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다들 좀만 기다립시다. 현저성 방법이 없네요. 자 그럴동안 뭐 이쪽은 더이상 창고가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는 내비두고 만약에 내비해서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렇게 만드는게 낫겠죠. 그냥 이렇게 세우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끊겨 됐어요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여기 비어졌죠 드디어 우리는 푸드트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기 좋죠 근데 상당히 크네요 이 아이는 여기다 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가 정리된 대로 한번 지어볼게요 이대가 되네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지어도 되고요. 자 이것도 치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재료가 5개 남았죠? 좋네요. 됐어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푸드 트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재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할 거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 놓고. 예, 우리 낚시하러 안 가니? 그럼 낚시하는, 가는 사람 어디 있나요? 음. 머리 아프나.. 아, 지금 건설 중이라 못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좀 지켜봅시다 이게 있으면 저희는 고통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잠깐만 물이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기분 탓인가? 이거 한번 지켜봅시다 어우, 점점 많이 끊기네요. 그쵸?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이제 먹는 거 가지고 고통받을 일은 거의 안 남았어요. 자, 세 번째 어획구역 일단 완료가 됐고 그래, 요 이거 한번 봅시다. 영양가가 1이고 이거는 4개 만들죠. 그래요 이런 걸 원했어요. 이거를 만듭시다. 호잇. 좋죠 이거 상당히. 이 아이가 필요했어. 요 일단 고기만 열심히 낚아오면 될것 같고. 하, 이렇게 되면 고난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고기 가져오렴 자 여기로 가져와서 바로 요리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거는 그거 시간 있을 때 계속 연료로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있으니까 드디어 드디어 우리는 초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배고플 일은 없을 거야. 어이 여태까지 고생했어요. 끝나고 예, 고기 몇개 남았지만 확인하고 이동을 합시다. 하나 둘두개 남았죠.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여기죠. 어.. 여기는.. 어.. 고철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기준은 왼쪽으로 돌아야겠어요. 어. 어디보자. 초밥이 쌓이고 있습니까? 허, 보기 좋죠? 아.. 어, 보기 좋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밧줄은 좀 많이 만들긴 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여유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고철도 좀 사용합시다 그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저 볼트가 두 개밖에 안 남아있죠 나중에 더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파이프나 이런 거시간 있을 때 만들어줄게요 야 멋져요 잠깐만 이럴때 여유 있을 때정어리밥도 만들어주고 그래. 행복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거 보도주가 이거 해체할게요 해체합시다 해하고 이쪽으로 잠깐만, 그런데... 여기다가 보도를 만들면 막힐까요? 이거 좀 궁금하긴 한데... 좀만 띄운 다음에 뭐 건설하던가 해야겠네요. 그쵸? 좀 나중에 판단해봅시다. 을 자, 이제 먹는 게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죠? 아, 행복합니다. 고기밥은 제가 직접 잘곡식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보자. 남은 곳은 한 곳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끝난 대로 바로 이동을 합시다. 어, 이렇게 하면 철까지 다 얻을 수 있네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돕시다. 그래요 끝났죠 그... 어디갔니? 내가 복귀한대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자 계류장 하나 만들어놓고 도착하면 이동할게요 도착했죠 이동합시다 아까 전에 그곳이 여기였죠 음 이렇게 하면 고기도 얻고 강철도 얻고 좋네요 이동 그 다음에는 갈매기 친구를 하나 더 얻을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한데 저쪽은 딱히 보이는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비두고요 아! 이제 한명 더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번엔 여기로 이동했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움직입시다. 자 연구 포인트 바로 어디로 이동할게요. 어디갔니? 여기죠. 자, 절거치신 내리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고기, 고기가 어딘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수확을 시켜놓을게요. 왼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갔지? 맵을 한번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였구나. 자 이쪽에 있죠. 오잇 지정을 먼저 합시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음또뭘 해야 되나 그 배를 옮깁시다. 여기 있죠. 이거를 선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동을 할 거야, 이쪽으로. 별일 없을 거에요 행복하네요. 행복하죠. 이 사람만 더 받으면 나름 업무 분담이 돼서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드마크에 신경 쓰는 사람들만 한명더 구하면 되게 될것 같애. 와 이거 보세요. 초밥이 쌓이는 거 보세요. 보기 좋죠?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났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만들 수 있는 수단까지 좀 마련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예요 아이고 지소 자 고철도 좀 챙깁시다 여기는 얼마 안 남았고 또 다른 고철 어디 갔니? 여기죠. 아, 이미 했구나. 설거합시다. 좋아요. 안 그래도 고철이 모자랐는데, 좀 해결이 될것 같죠? 자, 그 동안 또 부속품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신경 써야 돼 미리 눌러놓읍시다. 자 멀리서 멀리서 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얘네들 다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이 깜짝이야. 자 이쪽으로 다 옮겨갔죠? 잠깐만 서원는 배가 이렇게 철거선이었는데 어, 이것들 안되겠구만 바꿉시다. 그리고 이거 하나 없앨게요. 여기는거 있 이제 차근차근 옮깁시다. 그러고나서 여기다 길을 하나 만들게요. 아니다. 그냥 이... 거 없앨 수 있니? 해치 가능하죠. 다행이네. 두개 짓고 여기다 길 만들고 쭉 나가서 다른 걸 지으면 될것 같아요. 음으 플라스틱... 자, 넣읍시다. 자, 우선은 여기 다 수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500 가는 구역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자, 이쪽 갔다가 여기는 고철 먹고 다시 보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음, 별일 없겠죠. 여기에 그거 있구나. 해초. 해초 먹으러 가야 돼 언젠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이동을 합시다. 아니지. 이거 먹고 이동해야지. 아 깜짝이야. 자 고기는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고기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행인거는 많이 쌓여있죠 그리고 얘들 뺏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다 노란색은 아니니까 좀 기다리고요 보세요 초밥이 초밥이 많이 생겼죠 보기 좋네요 좀만 기다려 기다려 내가 조금 있다 밥을 줄게 자, 정어리 밥은 늘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만 만들고요. 야, 너무 구슬프게 온다. 기다리려. 우리 고기 좀 챙길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고기배가 하나 이동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여기 자리가 생겼으니까 이쪽에다가 계류장을 하나 더 만들게요. 두 개는 못 짓겠네요. 그쵸? 좀 아쉽긴 한데. 음, 그러면 좀 고민을 해야겠네. 자, 길을 만듭시다. 지금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길을 좀 이렇게 좀 만들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됐어요. 행복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길을 만든 다음에 계류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일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이, 좋아. 자 플라스틱은 많으니까 많이 쓰긴 해야 돼요. 그리고 연료도 좀 많이 간도록 놓고요. 아한개 도달했니? 좀 기다릴게요 잠깐만 고기를 가지고 왔죠 여기도 고기 쌓여있고 그러면 아직 메시지가 안 떴는데 그쵸 여기 다섯 마리 남은 것 같죠 좀 기다릴게요 저것만 먹고 이렇게 이동했다가 자, 이거 타고 이동합시다.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만들어주렴. 잘될 일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이에다가 건조, 아.. 지 수가 없네요 좀 아쉽긴 하네요 그쵸 뭐 어쩌죠 접 기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합시다 네, 나중에 대비해서 정어리 좀 만듭시다 4개 정도 만들어 놓고 으 끊기네요 좋아 네 마지막 여기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개류장은 이쪽에다 좀더 만들어볼게요. 하나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여섯 개 여기도 만들 수 있니? 못 만드네요. 아쉽지만 여기다 하나 더 만듭시다. 그리고 나서 고기배를 3개 만들게요. 나중에는 뭐 이런게 필요한것 보다 얘네 이거 같은 경우는 갈매기들이 날라주니까 별일 없을거예요 고기만 잘 챙기면 될것 같아요. 자 고철 열심히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고철 만들고 있습니까? 궁금한데 어 만들고 있네. 그리고 좀 신경쓰고. 몇 개인지 한번 보게. 볼트 30개, 파이프 18개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건물들 만드는데 별일 없을겠네 행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여행을 안떠구나우지친들이 이거 좀 비워줘야지 우리가 빨리 이동을 하는데 자, 고기배 하나만 더 만들게요 배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 배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아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밥 먹여줄게 깜빡이 졌어요. 자, 빨리, 먹여주다. 가져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 아이가 가져와야 되죠. 에이. 에이. 자, 가지러 가나요? 아니야. 그래, 세모이 줘야 돼.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다행이죠. 다시 해피하게 돌아왔어요. 자 이거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없앨게요. 해체? 또 해체합시다.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고지가 얼마 남은 것 같죠? 네, 고기배가한번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슬슬 떠날 때가 됐어요. 됐죠? 자배 도착한 순간 바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동합시다.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상한데아 고기도 다 먹었죠? 그래요. 자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여 주변에 고기 있습니까? 고기 좀 있죠? 아 머리 아프다. 그래 여기로 이동할게요. 자, 오늘은 사람 구하는 것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질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자, 이런 고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고철도 지금 모자르니까 고철도 신경을 쓸게요. 오잇.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면 새로운 선발대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득 차있죠? 배가 다아좀 누가 빼와 <웃음> 뭐하고 있는 거야 다들 자 일단 이거 다리가 모자라니까 이제 그만 만들게요 그만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원이는 몇개 남았니? 14개? 좀만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고난은 거의 다 끝났죠. 자, 앞으로 빈 공간만 잘 채우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음, 이제 고지가 얼마 남는 것 같은데 좀만 더 힘내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신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